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뭘 할거냐면 빠밤! 바로 블랙저널 6월 셋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벌써 이렇게 6월이 됐어요 세상에 오늘은 같이 요거를 해보도록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블랙저널을 시작한지 얼마 안됐지만 한 5월달 정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됐는데 뭔가 이렇게 새로운 달을 셋업할 때 굉장히 뭔가 설레고 설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도 즐겁게 같이 자 일단은 이쪽에는 이제 첫째 페이지는 간단하게 달력을 넣을 거고 제가 이번 6월 블랙저널의 약간 키 테마? 키포인트? 메인 테마? 메인 아이템은 장미를 써볼까 해요. 저희 집 근처에 장미가 되게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예쁘다. 그, 그래서 너무 예뻐서 감명을 받아서 제가, 와, 이번에는 그러면 장미에 꽂혔으니까 블랙저널에도 장미를 써보자. 라고 혼자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번에는 진짜 블랙저널 새로운 블랙저널 하기 위해 키를 한번 써보려고 요 키를 쓰고 이키 활용은 이 먼슬리에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키들은 제가 써보고 저한테 좀 맞는 키들을 좀 찾아봐야겠어요. 아직 블랙저널 초보라서 <목소리> 이글 메인 키 테마가 장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미를 그릴건데 제가 장미를 뭘로 그려야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는데 한번 사인펜으로 그려보자 이거 사인펜으로 그릴지 색연필으로 그릴지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뭔가 쨍한 색감이 예쁠 것 같긴 해서 한번 모나미 사이펜을 오늘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냥 단순단순하게 그려줄게요. 너무 뭐 너무 뭐 열심히 그리면 예쁘긴 예쁘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너무 힘드니까 약간 이 펜을 이렇게 누, 눕히.. 눕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다 보면 약간 요령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드으네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편하신대로 잘 활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꽃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게 꽃은 진짜 정말로 대충 그려도 예뻐요 대충 그려도 꽃 예쁘고 대충 그려도 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s r o w a little down is what you said. I'ma get it over in my head. White t-shirt, blue jeans. 이거를 어 약간 계획과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방법 하나 여기 위에 그린다 뭐를 장미를 약간 그림자. 효과를 주고 싶은 느낌인데, 너무 연한가? 약간 그림자 효과도 줘보고, 너무 알록달록한 것 같은 느낌이 나지만 그냥 오늘은 그냥 알록달록한 컨셉이라고 애초에 뭐 전혀 이럴 생각이 없었지만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뭔가 그래도 이파리를 하니까 물론 기본 타시겠지만 일단은 원슬리는 요정도로 해도 될것 같은데 뭐좀더 할까 더 할까 욕심은 많이 나는데 그냥 요렇게 해서 되게 장미 밭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이렇게 줘봤어요 저도 이 처음하는 방법, 처음하는 방식의 그런 슬리 만들기라서 원슬리는아원슬리 했고 일단은 그 다음에 헤드 페이지를 할 거예요 표지? 표지를 할 건데 표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노라, 노란색을 썼으면 좋겠어요 약간 알록달록한 느낌을 이번엔 내고 싶어서 펜으로 획을 따줄건데, 너무 정확하지 않게 따려고요 조금 어긋나거나 그래도 되니까,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 헤드 페이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장미 같은 뭔가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 원래는 큰 장미를 그리려고 했는데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저도 제가 무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곳은좀더 컸으면 좋겠고 사이즈가 이, 이 선들의 굵기가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여기도 하나 해줄 건데, 조금 이 붓펜을 좀 눕혀서 두꺼운 느낌으로.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형광펜으로 그려도 되게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지? 먼지나 반짝반짝이는 것 같은 이런 이런 작은 효과들을 주고 이렇게 겹쳐지는 느낌이 예쁠 것 같으니까 겹쳐서 한번 붙여볼게요. 갑자기 여기, 그냥 단순하게 꽃을 하나 그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약간 뜬금포지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표지는 뭐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번 달에 관해서, 관아서? 이번 달에 관해서 쓰려고 해요. 앞에, 노란색 형광펜을 썼으니까, 노란색을 쓸까, 아니면 붉은, 아, 붉은색을 또 써봅시다. 이번 달에 간단하게 투두랑 골 이벤트 니드 원트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이번 달에 관한 걸 써줄 건데 이것도 테두리를 그릴 건데 이거 테두리는 조금 이 형광 펜보다 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뒤에 뭐가 있어서. 노란 생강팬으로 얘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무드 트래커를 할 건데. 해주고 이 무드 트리커의 글씨를 약간 그라데이션된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 주고 싶어서 약간 이런 이런 이런 느낌을 좀 줄게요. 하고 글씨에 약간 볼륨감을 주기 위하여 흰색 젤리 루펜으로 이렇게 반짝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잘 됐네? 저가 개인적으로 이번 달은 장미 처돌이라서 여기도 약간 장미 같은 느낌으로 무드특기 레커를 이번에 해보려고 해요. 약간 되게 창의적인 느낌으로 트래커니까 사실 날짜 개수대로 꽃잎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 어느 정도 그려보고 예상보다 이거를 초과했네. 나머지는 그냥 칠하면 되지 뭐 이번달 블랙전으로 굉장히 뭔가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아 이거는 여분의 꽃잎이기 때문에 여분의 꽃잎들은 이렇게 해 주고. 그 여기는 헤비 트래커를 써야지 핑크 여기는 꽃이니까 약간 초록? 이것도 똑같이 이 약간 그라데이션 할거야 자, 이렇게 마지막 구간인데, 여기는 약간 그냥 명언 파트를 두려고 해요. 명언 파트를 줄 건데, 이번에 색상을 거의 빨간색, 막 이런 거를 많이 썼으니까, 그쵸, 붉은색 좀 붉은색이라고 아쉽다 보니, 자, 이것도 이제 그라데이션을. 자, 그러면 이 명언 페이지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험난했는데 오늘 일단은 그렇게 해서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6월 셋업을 기본적으로 마쳤고 먼슬리랑 오늘 헤드 헤드 페이지 먼슬리랑 6월 표지 6월 표 아, 여기 약간 여기가 약간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고야 바로 약간 이런거 거든요? 빈티지용이? 약간 빈티지한 악보 종인데 요렇게 간단하게 빈티지한 느낌을 줘봤습니다 요런 느낌 자, 장미꽃받침, 먼슬리, 그리고 여기는 표지, 그리고 이번에 투두랑 뭐고이랑 이벤트랑 이것저것 쓸수 있는 란이랑 무드트래커는 이번에 장미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 해봤고, 그리고 헤비트래커는 약간 단순하게 꾸며봤어요. 그리고 약간 명언 문구 이렇게 해서 오늘은 6월에 블랙저널을 같이 셋업해봤습니다. 블랙저널 셋업하는 거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유를 하도록 하고 위클리도 다양한 위클리 스프레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 안녕. 빠이.